음, 제가 지금 얼이 네. 얼음. 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아, 제가 2001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안 하려고 제가 한의원, 뭐 척추교정하는 곳, 병원 이렇게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을 한 지가 지금 18년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한의원 다닐 때그 원장 선생님께서 대침을 뭐 얼굴하고 이렇게 다리 같은데 꽂아 주시면서 이 인사 이렇게 하는 운동을 엄청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참 창피했었는데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집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허리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 운동이 굉장히 무리가 안 가면서 편하고 시원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 운동은 허리를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90도로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길게 뺀다는 생각으로 길게 이렇게 늘려 주시면 돼요 얼굴은 정면을 향해야 되고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허리를 이완시켜 렇게이 주시면 허리가 무척 편하답니다. 허리 아플 때는 아마 이게 최고 편한 운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옆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면 어 이렇게 옆구리살 빼는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이번에는 허리를 한번 제가 몸통하고 어, 다리를 붙이는 홀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처음엔 잘 안돼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접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운동은 허리가 이완 돼 가지고 허리가 많이 편해요 이제 스트레칭 할때 고양이 자세가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많이 시원하고 허리디스크 있으신 분도 많이 좋아질거예요. 이번에는 뒤에 이제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벽을 치고 다시 앞으로 오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도 허리 스트레칭에도 좋지만 옆구리살 빼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서 중년 이후에는 이제 폐경이 되면서 옆구리살이 많이 찌잖아요. 근데 이제 무리가 가지 않는 해, 한도 내에서 이런 운동을 하시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상이었습니다. 먹뿌리 엄마였습니다.